이제 11번 들어갈게아 A하고 B 수용액인데 몰랄 농도가 같대 우리 몰랄 농도는 물 1kg에 몇몰이냐 잖아 그렇지? 수식으로 쓰면 물의 질량분에 그렇지 용질의 몰수 이런 관계가 되는 거고 그런데 요두 개가 같다는 건 몰수비와 물의 질량비가 같다 이런 뜻인 거야 그다음에 화학식량은 B가 A의 3배인데 퍼센트 농도까지 다 나왔고 실제로 몰수 구하라는 게 아니고 몰수 B 묻는 거니까 그럼 이 e, B는 내가 까도 되겠지. 그래서 B가 A의 3배니까 B의 화학식량을 내가 3이라 쓰고 A의 화학식량을 내가 1이라고 쓸게요. 뭐 가로 쳐놓을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용액이 100g인데 퍼센트 농도가 10%니까 여기에는, 그렇죠. 이게 전체 10g이 있는 거고. 그럼 물은 몇 g이 있지, 여기에? 빼면 되니까, 그치구 90g이 있는 거야. 그럼, 몰수는 내가 A의 화학식량을 1로 뒀기 때문에, 음, 요거 10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래서 X는 10, 상대 값으로 내가 구한 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N은, 뭐, 몰수는 Y몰인데, Y몰인데, 어, 화학식량이 3이니까 3Yg 있다고 라 쓰면 되겠네. 그럼 여기에 있는 물의 질량은 용액 전체 질량에서 요거 빼면 되는 거죠. 3Y를 빼면. 그럼 마지막 요거 쓰는 거야. 몰랄 농도. 물의 질량 분의 용질의 몰수 비가 물의 질량 분의 용질의 몰수 비가 같다는 거죠. 그럼 물의 질량 분의 용질의 몰수 x는 15로 뒀으니까 몰랄농도 상대값 9분의 1이라 쓰면 되는 거고 그 값은 이거 물의 질량이 300. 아 숫자가 좀 작았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3i 그리고 용질의 양 위에 몰수 y 쓰면 되겠지. 그럼 이제 x 구했으니까 이걸로 y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9y, 3y니까 넘어, 마이너스 3 y 네 넘어가면 12y는 300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이고 어디 보자 3, 4, 12, 100어딱 나오네 이렇게 해서 25 이렇게 나오겠네 25 따라서 x는 10이고 y는 25니까 x분의 y는 10분의 25니까 5, 20, 5, 2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예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어, 난하우 쌤은 이런 계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 리드는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농도계산은 그렇게 뭐 내용상 어려운 건 아니니까 패스 다음 응. 12번 각게 12번 응. 이제 A 하나가 분해돼가지고분해돼서 B 두개 만드는 화학 반응식인데, 시간에 따른 A 농도니까 이게 반응속도 묻는 거죠. 그렇지? 반응속도 파트 문제. 그래서 보면, 1몰 농도 넣었는데 T1초까지 반 줄었거든? 근데 농도를 반으로 하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또반준 거야. 야, 반으로 줄 때까지 걸린 시간이 농도와 관계없이 일정하잖아. 이거 1차 반응이구만, 뭐. 반감기는 T1인 거고. 근데 그건 관계없겠죠? 기억, 문제가. 간은, t1에서 t2 동안 르는데요 수치는 몰라도 돼. 이거 의미가 뭔지만 알면 되거든. 같은 시간 동안에 a가 하나 사라지면 b는 두 개씩 생긴다고. 따라서 같은 시간 동안에 a가 하나 사라지면 b의 변화는 두 개씩이니까 이 값은 그렇죠. 2분의 1이 아니고 2가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요 기억 보기는 반응물의 소멸 속도하고 생성물의 생성 속도 비웃는 거야. 그건 바로 개수비니까 뭐. 그렇지? 다음에 2. 0에서 t1 동안 평균 반응 속도는 다는 야이 0.5 줄었어. 다음에 나는 0.25 줄었으니까 가가 나보다 두배더 빠른 게 당연한 거고. 다음에 t 것은 계산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죠. 1차 반응이라고 생각하면은 농도의 비례니까 바로 나올 거고. 그거 말고도 순간 반응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대충 눈으로 딱 신 주고 봐도 접선의 기울기는 p가 더 크니까 p 아유 뭐냐 작다가 아닌 것이 p가 q보다 크다는 것이고 그래서 맞는 건니은 하나만 되는 거야. 됐지? 음. 그래 12번은 반응 속도 아주 기초적인 문제고요. 넘어갑니다. 13번 이제 산과 염산의 이온화 상수식을 쓸수 있냐 이거 문제거든. 어 이온화 상수 k가 나왔는데 ha 내가 시하놨 써볼게. n은 h a 분의 a- 곱하기, 그렇죠. 수소이온 농도 잔니 셈이 왜 이렇게 식을 썼냐 하면, 세로축값이 짝, 짝산과 짝임기 그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쓴 거야. 그런데 요 자료가 세로축값이 요거고, y축값이 이거고, x축값이 Y축 X축 이거거든? 따라서 두개 곱하면 바로 그런 k값 나오는 거지 뭐. 게다가 가로축은 1 0의 마이너스 5승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있지만, 따라서 HB는 요두개 곱하면 1이거든. 그런데 10의 마이너스 5승 해줘야 되니까 HB의 이온화 상수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억 맞네. 됐지 다음에 p점과 q점에서 그비구해야 돼. 그럼 p점은 어쨌든 요거 곱하기 이거가 요값 나오면 되거든. 그렇지? 따라서 p점은 요거 얼마 나오면 돼? 음, 요값 나오려면 아, 3분의 4. 그리고 애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네. P는 3분의 4. 그럼 곱하면 3분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아, 3분의 4 곱하기 3이니까 딱 지워지고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나오는 거지. 그럼 Q점은요? 어쨌든 간에 요거하고요거 곱이 K값인데 K값은 일정하잖아. 따라서 요 곱이나 요 곱이나 같으면 되거든. 따라서 요 곱이 1이니까 요 곱도 1이 되게 애가 2 나왔으니까 그럼 2분의 1 나오는 거지 뭐. 대체? 따라서 q가 p보다 몇 배, p가 q보다 몇배더 크냐 이거 묻는 거잖아. 그럼 몇 배야 이거? 3분의, 어 3분의 8배네. 땡. 그래서 3분의 8배. 계산 제대로 했으면 맞을 거야. 다음에 세 번째 디귿. h p 에서 hb가 0.1 몰농도일 때 수소이온농도 묻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요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라는 거야. a 대신에 b를 썼다라고 하고 내가 한번 해보면. 그런데 이 디귿 보기는 약산만 넣었을 때 실제 수소이온 이온 농도 구하는 거거든. 그럼 KA는 약산만 넣게 되면 근사한다 했었잖아. 그렇지? K값이 매우 작으니까. 따라서 산의 몰 농도는 거의 일정할 거야. 그리고 세로축값이 수소이온의 제곱. 에나에나 농도가 같으니까. 그렇지? 따라서 KB값이 여기 얼마 나왔냐면 HB니까 10에 마이너스 5승인데 요 값이 0.1로 10에 마이너스 1승으로 일정하거든. 그럼 넘어가면 10에 마이너스 6승. 따라서 H는 얼마? 10에 마이너스 3승 나오는 거예요. pH 3. 따라서 N은 요거다가 맞는 거죠. 됐죠? 그래서 T급보기는 기본적으로 약산만 있었을 때 근사해서 계산할 수 있냐? 그거 묻는 거야.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T급됩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네, 다음. 응. 왜안 넘어가니? 아, 넘어가는구나. 14번. 그, 14번은 묽은 용액의 성질에서 끓는 점 오름 그 식을 좀 이해하고 있냐 묻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세미 얘기한 것처럼 그식 자체가 머릿속에서 쫙 펼쳐지고 우리가 대부분 문제가 비교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 문제 같은 경우는 일정한 걸다 치워놓고 보는 거야. 그래서 식 한번 써보면, 자, 여기다, 어 여기다 대주셨을까? 응. 끓는 점 온도 변화. 온도 변화는 K 곱하기 몰랄 농도. 몰랄 농도는 물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이게 용매가 전부 다 물로 일정하거든 그럼 지워도 되는 거야 따라서 온도 변화는 여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뭐 됐지? 그럼 그 상태에서 첫 번째 가는 아 이거 되게 헷갈리게 그래프 그려놨어 요 실선이 가거든 근데 실선이 간데 내가 물을 계속 집어넣은 거야 그럼 요세개 항목에서 N은 일정이잖아 그렇지? 즉 용질의 몰수는 일정인데 W가 자꾸 변하거든 근데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두개 포인트가 있는 거야. 온도 변화가 0.2에서 0.1로 반이 줄었어. 그럼 애가 2분의 1배됐다는 건 질량, 물의 질량이 몇 배됐다고? 그렇지? 두 배됐다는 거지. 전체 물의 질량이 두 배된 거야. 그러면 이 포인트는 원래 있는 물의 질량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때 내가 물을 400g만 더 넣었거든. 400g을 더 넣었더니 전체 물의 질량이 두 배가 됐다는 거야. 400g 넣었더니 두 배가 됐대. 어, 800g 된 거네, 이때는. 이때는 몇 g? 400g. 아,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 물이 300g 있었구나. 요거 내가 뽑을 수 있는 거지, 뭐. 물 300g.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해서 나도 요 포인트 0.4인데, 요렇게 오면, 요렇게 되거든? 온도 변화가 물 100g 넣었더니 0에서 추가를 100g 했더니 온도 변화가 0.4에서 0.2로 온도 변화가 반됐어. 온도 변화가 반되면 전체 물의 질량이두배된 거거든? 물을 100g 넣었더니 온 전체 물의 질량이 2배가 된 거야. 오케이? 그럼 애초 여기에 물의 질량은 얼마? 그렇지, 100g. 그래서 두 번째 나는 요게 물이 100g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물의 애초 물의 양은 내가 이걸로 뽑아낸 거지. 렇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 x가 즉 이게 w로 표현되는 거니까 이거에 몇배더 넣었냐 이 뜻인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할 거야, 이거 이거. b가 a의 3배다. 화학 식량이 그럼 화학식량이 B가 A 세 배면, 그럼 B는 까는 거지 뭐 A 까는 거야. B 3, A 1 쓰면 되는데 A나 B나 같은 질량 넣었잖아. 어, 같은 질량 넣었는데 B가 세배더 무겁다는 건 몰수는 A가 세배더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몰수, 즉 우리가 화학식량 B를 까 가지고 바로 몰수 B를 뽑아낸 거야. 그래서 가는 그리고 나는 그러면 비교를 할 건데. 우리 두 가지를 완전히 비교할 수 있는 건요 포인트거든, 겹쳤으니까. 즉 온도 변화가 같다는 건 물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비가 같다는 의미. 따라서 나는 추가로 100g 넣었어. 100g에 100g 넣었으니까 물의 질량은 200g이거든. 그런데 거기에 a 색개 B 하나에서 전체 몰수가 4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가는 원래 300g에 100g 넣었으니까 물의 질량은 400이거든. 그런데 요 비가 같아야 된다고 왜 온도 변화가 같으니까 따라서 200에 4면 400에 얼마 8 떨어지는 거고 여기에는 a밖에 없었던 거잖아 그치 아 a가 8개 있었구나 8개 a가 8w구나 그럼 그거에 따라서 3개 a는 몇 w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얼마 답은 3w 나오겠죠 일반에서 그래서 요거는 요식을 여러분들이 항상 그 화투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 식을 이, 이해할 정도로 연습을 좀 많이 막 계산하고 일단 이해를 하고 정의를 가지고 풀고 그다음에 식 암기 한번 해놓고 그다음에 문제 대입하면서 그 식을 머릿속에서 써서 막 일정한 거 지워가면서 나머지 관계가 어떤 관계지 해서 이해해 놓는 것이 화투 문제의 대다수가 되죠. 음. 그래서 요 식을 이해하고 있냐. 그게 14번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넘어갑니다. 15번 갈게. 15번대 유 유사한 문항이 앞에 몇 개가 좀 있죠. 풀다 보면 반 봤을 텐데. 아, 어, 결합 에너지가 나왔는데. 그렇지. 결합 에너지 다안준 거야. 여기 있는 물질들에 대한 결합 에너지를 모두 다 주면 쉽지. <웃음> 그치? 그냥 그대로 풀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N 질소 주고 수소 주고 그다음에 NH 주고. 그렇지? 어, 마치 하버법 구하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H2O 액체 의 생성열 너, 때마침 액체네. 액체의 생성열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요식 자체를 약간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질소 결합에너지 있어. 다음에 N은 내가 구해야 되는 거고, NH니까 이거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의 생성열이라는 건, 이걸 내가 만들려면 산소에다가 뭘 붙이면 만들 수 있지? 수소 붙이면 만드는 거잖아. 따라서 이 식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수소 몇개 붙이면 이거 만들어, 여섯 개 붙이면 이걸 만드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그러면 여, 여기서 오른쪽 생성물에다가 내가 여섯 개 수소를 쓰면, 여기도 내가 여섯 개 수소를 한번 내가 쓰자고 똑같은 식으로. 그러면 여게 이제 이 에너지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될 테니까, 그렇지? 그럼 잘 보면 N2에다가 여섯 개 수소를 쓰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그지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산소 3개에 수소 6개 하면은 요게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거네. 그럼 거기에서 질문이 H2O의 생성열이라는 건 방금 파란색으로 그린 거, 이걸 구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요거 화살표를 반대로 쫙 한번 해놓고 이 녀석의 생성 엔탈피를 내가 X라고 내가 쓰면 파란색만 따라가 봐, 파란색. 요 화살표는 화살표 반대니까 이게 마이너스 될거 아니야,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1530이라는 건 식이 352 더하기 6H2에서 요거 만드는 거. 이제 전체 6개 만들었으니까 이거에몇 배지? 6배네. 6X 순방향. 그리고 또 하나의 식이 뭐 있어? NH3. 여기 있을까요? 4개의 NH3가 어 2개의 N2가 되고 그다음에 6개의 H2가 되는. 즉 노란색으로 쓴 거. 이 파란색식과 노란색식 합친 값이 바로 요거라는 걸 여기서 뽑는 거야. 그럼 그거에 따라서 n, 아, 요거, 결합에너지, h, 요 결합에너지, nh, 요 결합에너지 가지고 요것만 구하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음, 됐니? 그럼 내가 요 녀석의 엔탈피를 내가 k라고 쓰면 요 더하기 k가 요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x니까. x는 6나눠 6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638은 안 돼. 아, 좀, 아, 숫자 좀 쉬운 거좀 주지, 진짜. 이게, 아유, 수능에서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문자로 주던가. 아이, <웃음> 참.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라고, 6212, 6530, 6530.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6분의 K네. 이건만 하면 되겠네. 그럼 6분의 K니까, 음, 이거 6으로 나눠버리자. 6으로. 그럼 6 나누면 N 얼마지? 3분의 1. 6 나누면 N은 3분의 1. 6 나누면 1. 좀더 편해지겠다 계산이. 그럼 요거 계산을 할게요. 요값 자체를, 요값 자체를, 아이 빨간색이 마이너스죠. 요 요거 자체를. 그럼 옆에다 하면 NH3는 요 결합이 3 개거든. 요 결합 3 개의 3분의 2배 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요거의 2 배하면 되겠네. 그렇지? 요거의 2 배. 그리고 결합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결합 에너지는 이거 끊을 때 에너지니까 요거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반응물 결합에너지는 더하고 생성물 결합에너지도 요 방향인데 생성물 결합에너지는 빼줘야 되는 거거든. 따라서 N2 결합에너지의 3분의 1배에서 빼라. 이걸 나누기 3에서 빼면 되는 거고. 다음에 H2 결합에너지는 예 그대로 빼주면 되겠네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라고? 체인장? 이거 하면 계산합니다. 2, 3은 6, 2, 9, 8, 7, 8, 0에 마이너스 3 나뉘어지는구나. 3, 3은 9, 3, 1은 3, 3, 5, 10, 5 나뉘어지고 n은 마이너스 435, 이렇게 하게 되면, 아휴, 740, 50, 맞지? 그럼 750 빼면 마이너스 30. 아, 750 빼면 30이네. 아, 그럼 요값 자체는 마이너스 30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255에서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285가 이렇게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 많이 걸렸겠다. 하는데 하여튼 간에 아 이거 뭐지 요런 식으로 이해하면 좀더 편할 거예요. 이거, 이거. 하튼 이런 형태 문제들이 있으니까 계산 참 계산은 너희들이 해라. 난 잘은 힘들다 야. 야, 선 세문.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거고. 어쨌든 수능에 이렇게 계산까지 나왔으니까 하투는 음,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 사, 사칙 연산 연습 좀더 빡세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15번은 그래요. 15번에서 어쨌든 내용 개념적인 핵심은 헬스 법칙 찾는 건데 아이 식을 뚫어지게 보시면 결합 에너지가 다안 주어졌잖아. 결합 에너지가 다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구하라는 건요 생성 엔탈피 식하고 요 식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결합 에너지와 관계된 식들하고 그래서 그거 뽑아내시면 될 거예요. 넘어갑니다. 네, 16번 갑시다. 16번. 그 16번 두 가지 반응이 화학 반응식이 나왔는데 이건 그냥 화투라기보다는 화원 화학 반응과 양적... 원래 그렇잖아요. 화투에서 계산 조금 잘하려면 화원의 화학 반응 양적 관계 잘해놓으면 좀 편하게 간다고 라 했잖아요. 그 이게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죠. 그래서 어쨌든 A, B 각각 얼마인지 내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화학 반응은 두 개가 나온 거거든. 그런데 첫 번째 A, B가 있는데 여기서 반응물 중 하나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시킨 다음에 콕을 열고 그 다음에 D를 반응시켰대. 야, D를 반응시키려면 B가 남아있어야 될거 아니야. 따라서 여기에서는 A가 다 사라졌구나를 내가 알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D가, 뭐, D가 모두 소모됐다고 라돼 있거든. 그럼 이제 개수, PV는 NRT에서 우리가 온도는 일정하니까 몰수는 PV로 잡고 그대로 달리시면 압력 곱하기 부피가 개수니까 15개라고 상대값으로 쓰자고요. 그럼 그 결과 그 결과 D가 15개 다 사라지면 E는 몇 개가 생기지? 이거 3배니까 E는 그렇지 6개가 생기거든. 그래서 반응 후 E의 몰 분율이 이게 나온 거야. 우리 몰 분율이라는 건 위에는 E의 몰수고 밑에는 전체 몰수. 그 B를 얘기한 거잖아. 따라서 실제 E가 아니고 E는 6몰이 생긴 거지. 그러면 밑에는 얼마? 9. 이 9가 반응 후 전체 몰수인 거야 그래서 반응 후 전체 몰수는 9가 나왔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거 P값 구하라 했듯이거든? 그럼 내가 딴거 몰라도 이때는 전체 몇 P야? 2P, 전체 개수가 2P야. 그런데 우리가 전체 변화량을 쓰면 전체 변화량을 쓰면 계산도 편해지지만 문제 보는 눈이 좀 넓어진다고 라선이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맨첫 번째 반응은 두개 사라지고 두개 생기니까 전체 변화량이 빵이거든? 따라서 여기에서 전체 몰수는 반응인 전이나 반응 후나 항상 EP였다는 거야, EP. 오케이? EP. 그 상태에서 콕을 열면 전체 열다섯 개가 되는 거거든? EP 더하기 열다섯 개? 근데 그, 다, 그 상태에서 D가 다 사라진 거야. 그러면 B는 내가 얼마, 어떻게, 얼마가 남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여기서 개수는 6개 사라지고 2개 생기니까 전체 마이너스 4거든? 요게 2개 생기면 빼기 4 하면 된다는 거야. 반응전 전체에서 4 빼면 반응후 전체가 나온다. 그런데 이거에 3배니까 전체 얼마? 12를 빼라. 이건 거지. 따라서 반응전 전체에서 12를 빼면 최종 반응후 전체 몰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그러면 이거 3이고, 요거 9니까, 아, 요 값이 얼마지? 6 나오면 되겠네. 그렇지 따라서 p는 얼마? 3 없니? 아, 이구나 4번. 그래서 p는 3,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변화량 쓰면 좀 편하게 풀고 아니면 뭐 b 개수 넣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음. 야, 이렇게 풀면 되죠, 뭐. 우리는 전체 변화량까지 한번 봤었으니까, 선생님의 설명도 다 했고. 넘어갑니다, 이제. 16번 넘어가서 17번 갑시다. 네, 17번. 17번은 화학평형, 평형에 대한 건데, 평형에 대한 건데 주어진 자료가 이게 다 몰수가 나왔으니까 평형 상수를 좀 편하게 몰수로 가자고요. 그때 첫 번째 주의사항은 고체니까 n은 빼고 계산하셔야 되겠지. 그렇지? 표형 상수에 안 쓰니까 따라서 몰수로 쓰면 b 몰수의 1승 그다음에 요거인에 c 몰수의 제곱 곱하기 반응물 개수업 애 빼고 생각하는 거야. 1에서 2 빼야 되니까 아, 부피 분의 1 이렇게 하면 평형 상수를 몰수로 그대로 쓸수 있을 것 같아. 그럼 1 가지고 내가 역이평상수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그대로 계산하면 자 B의 몰수 그대로 3. C의 몰수는 1.5. 1.5가 2분의 3이지. 그럼 그거의 제곱이니까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3, 3은 9. 그리고 곱하기 부피가 15리터니까 15분의 1. 요거 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요거 3, 3은 9. 3, 5, 15. 넘어가시면 5, 4. 그렇죠? 20분의 1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20분의 1이다. K값은 내가 기억 통해서 알게 된 거야.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것도 계산할 수 있죠. 연결해서 바로 내가 가볼게 X를. 그럼 B의 몰수는 X1의 제곱 곱하기 전체 부피가 20분의 1이니까 X는 그렇지 자동적으로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야 우리 기체 파트 PV는 NRT에서 T가 일정하잖아. 그럼 PV가 몰수 N 나오지. 따라서 p 곱하기 부피가 몰수 나오면 되니까, 어쨌든 p는 뭐 상대 값으로 쓰면 되잖아. 실제 p가 얼마인지 안 물어보고, b 를 물었으니까. 따라서 pv가 4.5가 나오려면, 아, 여기는 0.3. 맞죠? 355.5. 맞죠? 네. 20 곱하기 p2가 2 나오려면 n은 0.1. 그래서 압력 b, p1분의 p2는, p1분의 p2는 3분의 1이, A. 맞네요. 잠깐만, 기억은, 아, 틀렸지? 아, 기억은 틀렸고, ᄂ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디귿. 요게 p2가 0.1이거든. 그러면 얼마 있었냐면 헬륨 두개 있었던 거야. 그래서 디은 뭐냐 하면 꼭지를 열면 정반응 우세야 역반응 우세야? 그래서 비율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 그렇지? 달라지는데 요값 2가 주어진 건거진다 100%. 평형 이동을 하지 않았을 때 값일 거야. 따라서 b의 부분 압력분에아 헬륨과 b의 부분 압력비는 같은 공간이니까 부분 압력비는 몰수비잖아. 따라서 평형이동을 하지 않았다면 B는 4몰이 있었던 거고 다음에 헬륨은 2몰이 있었던 거거든. 그럼 이동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2가 나와. 그런데 콕을 열게 되면 여기서 A,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 A 입장에서도 부피가 증가하고 A 입장에서도 부피가 증가하는 거야. 그럼 부피가 증가하면 기체 개수가 그렇지 많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지. 또는 전체 부피 넣어서 Q값 계산해. Q값하고 K값 계산해가지고 Q가 K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해도 되겠지 뭐. 그래서 그 결과 정반응 우세하게 진행되니까 B의 값은 좀 줄어들겠지. 따라서 요 B는 2보다 줄어든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죠 그래서 답은 은하고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계산이 복잡하지는 않네요. 이 정도 주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음, 넘어갈게. 아, 어, 예쁘다 숫자도 네, 18번 들어가자. 고 18번. 반응 속도죠? 근데 이거 1차 반응이라고 아예 추어졌네 문제 자체에서. 그렇지 추워졌으니까, 응, 응.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러면 이제 A하고 B의 변화는 내가 모르겠지만, C가 6분 동안에 4 증가했어. 그 다음에 C가 또 6분 동안에 1 증가했어. 야, 이, 만약에 6분이 반감기면, 그 다음엔 2 증가해야 되거든? 증가한 거에 반식해야 되니까. 그치? 오케이? 그런데 증가량이, 원래 증가, 가, 뭐야, 사라지는 것도 반반반 줄듯이, 이들의 증가폭도 반반반씩, 이 돼버리거든? 그런데 4에서 1일로 4분의 1 줄었잖아. 그럼 반감기 몇번 지난 거야? 그럼 두번 지난 거야. 따라서 반감기는 몇 분? 3분이 반감긴 거지, 뭐. 아, 6분은 반감기가 두번 지난 거. 자, 거기에서, 아, 요거 반감운 하나 나왔죠? 6분일 때 C의 몰분율이 2분의 1. 그러면 내가 여기에선 A하고 B가 있을 텐데, A하고 B 합친 값이 전체의 절반이 C니까 요두개 합친 게 6몰이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6분일 때 AB 합친 값이 6인데 아이 문제를 6평 어디서 평가원에서 본것 같은데 그래? 아, 그렇죠? 그런데 A하고 B가 처음에 X 있었는데 A가 하나 사라지면 B가 하나 생기거든. A가 하나 사라지면 B가 하나 생기거든. 따라서 이들의 전체 몰수합은 항상 얼마야? 그럼 같이 X 더하기 Y. 그래서 x 더하기 y는 항상 6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야. 대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 써먹는 거지 뭐. 여기까지 오는데 반 감기 두번 지났잖아. 그럼 반 감기 두번 지나면 a 얼마 남아있어? 반의 반 남아있으니까 4분의 1x 남은 거지. 그럼 a 얼마 사라졌지? 4분의 3x 사라졌지. 그럼 a 개수 이게 얼마나 예뻐 1, 1이니까 a가 4분의 3x 사라지면 c도 4분의 3x 생기니까 4분의 3x 생긴 c가 바로 이게 6이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주의사항. 이게 6이다 하기 쉬운데 애초에 C가 2가 있었다고. 이걸 6으로 놓고 푸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 그래서 얼마? 예, 4다 이렇게 써야죠. 4 증가했으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X를 구하면 X는 최인장, X는 3분의 4, 4, 16. 그러면 Y분의 X니까 Y는 합쳐서 3, 6, 18이죠. 그러면 3분의 16 빼면 3분의 2 떨어지겠네. 대체 아, 어, 이렇게 33에서 8 나오네. 그8 답. 그렇지? 아, 그래서 요 문제는 첫 번째 무조건 c 의 변화 가지고 C의 변화가 응 1차 반응이거든. 근데 4에서 1 됐다고? 아, 분 1/4이 됐네. 반의 반. 그래서 반감기는 3분이구나. 그거 찾아야 되는 거고. 이제 그걸 찾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몰 분율은 아, 몰수 비다 해서 나머지 몰수 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봤던 것처럼 A하고 B의 개수가 같으니까,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도 바로 나오는 거죠, 뭐. 하여튼, 그래요. 예, 네, 이렇게 푸시면 될 겁니다. 문제는, 아, 그래서 2점짜리구나. 네. 넘어갈게. 예. 네. 자. 아, 19번은, 개인적으로, 푸는 건 풀겠는데, 음, 이게 반응속도잖아요. 그렇죠 아, 연달아 반응속도 2개 나오니까, 좀 짜증나겠다. 근데 이게 반응속도인데,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형태. 왜냐하면, 반감기가 16분이겠지? 반감기가 8분이겠지? 찍어야 되잖아. 반응속도가 자꾸 그런 게난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 근데, 어떤 뭐 찍으면 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뭐 찍어야죠.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게, 그, 같은 강철 용기 안에 A분의 B, C의 부분 압력 B는, 온도 같고 부피 같으면 몰수비거든. 그치? 따라서 이게 A의 몰수분의 BC 몰수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BC 몰수합이니까 A가 두개 사라지면 B하고 C는 그렇지 세 개씩 증가한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그걸 토대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 실제 값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 이게 A라고 나온 거야. 이 A는 나한테 의미가 없어. 이 자체는.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A랑 비교할 때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A랑 비교할 때만. 따라서 요때보다요때가 16분의 3배잖아? 요때가그 값이 7배가 됐다는 거. 그걸 찾아내야 돼. 1, 2, 4, 8, 16 등등등 블라블라블라라 하면서 하... 해봅시다. 그래서 뭐 별수 없죠. 시험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따라서 가정해야죠. 그럼 너희들 다 이렇게 가정하고 풀었을 거 아니야. 16분이 반감기겠지 그냥 이렇게 하고. 따라서 반감기 한 번. 반감기 두번 반감기 세번 그럼 반감기 세번이니까 밑에는 A몰수스라고 했지 그냥 1A 그럼 여기는 2A 여기는 4A 그럼 여기는 8A A 8개 있었구나 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A가 네개 줄었으니까 2면 3, 네개 줄면 6이네 그래서 B씨 합쳐서 6 그러면 생성물도 반감기가 16이라 하면 6 생겼잖아 그럼 여기는 또 추가 3 생기면 되거든 그럼 여기는 9 그럼 추가 3에 숫자 좀 크게 할 거야. 또 반하면 1.5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10.5, 그렇죠? 그래서 해놓고 여기 7배지만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7배지 보면 n은 2분의 3인데 음 2분의 3인데 7배하면은 2분의 37에 21이고 n은 1분의 10.5니까 2분의 맞네, 그렇지? 네. 맞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a가 처음에 여덟 개 있었나 보시뭐 이렇게 쓰는 거죠, 뭐. 됐어요? 에? 그러면 T가 방향기 16분이었구나. 그럼 실험 1에서 이게 16분일 때 B하고 C의 진량 나왔는데 전체 6개거든. B, C가 2대 1로 생기는데 전체 6개면 B가 4개고 C가 2개 있었다 이거지 뭐. 그리고 진량 B는 까면 되죠. 뭐 그냥 진량이라고. C2개가 4g. 우리 화학반응식 기본 좀 합시다. C 하나가 몇 g? 그럼 2g 되지. B4개가 5g이니까 B2개는 얼마? 2.5g 되겠지. 그럼 합치면 A 두 개는 얼마? 4.5 되겠죠. 아따 못파라 칠판. 목 아파 죽겠네. 그럼 질량 부정까지 해서 A 분자량도 알수 있겠다. A, B, C 분자량도 알수 있겠다. 그거 묻지나 않았을 테니까. 기억. 8분이 아니고 16분이군. 그럼 A분의 B 물었네요. A분의 B, B도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B는 요잘 보시면 A가 몇배 됐냐 하면 2분의 3배에서 2분의 9니까 이게 3A거든, 3A 여기는. 그렇지, 이게 3배잖아. 그래서 이게 16분일 때는, 16분 지나, 16분 32분에는 여기 3배가 돼야 되는데, 애는 5배가 된 거야. 그럼 더 커졌다는 건더 빨리 반응이 진행됐다 이런 뜻이겠지. 따라서 이 온도는, 이게 온도가 더 높아. 반감기가 더 짧은 거고. 그래서 온도를 물어봐야지 왜 이걸 구하라고 돼 있어. 이게 또 찍어야 되는 거야. 반감기가 몇 분인지를. 그래서 5배인 걸 찾아야죠. 요게 일곱 배니까. 크으... 합시다. 그래서 찍어서 할게요. 8분이라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갔다고 하죠. 그래서 요게 1A, 어, 네 번이죠? 여기, 여기가 2A, 여기가 4A, 여기가 8A, 원래는 16A. 그럼 16이 8 됐으니까 8 줄었고, 어, 8이면 4배죠. 4, 3, 여기는 10이 생기고, 그러면 1 2의반 생겨야 되니까 18 생기고, 다음에 6의 반이니까 21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거 1.5 하면 은 22.5가 되고, 그때 이 녀석이 5배인지 확인. 그러면 왼쪽은 2분의 9가 되고, 5배 하면 은 곱하기 5를 하면 은 2분의 59, 45가 되고, n은 2분의 45 맞네. 5배 맞네. 3분이네, 3분. 아, 8분이네, 8분. 밑에는 방금 이가 8분. 그쵸? 그 얘기는 A는 요거라는 거고, B는, 어, 요거죠, 요거, 요거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처음 몰수가 달라져도, 어쨌든 이 A든 B든 요거는 몰수 B니까 B는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따라서 A는 4분의 6이고, B는 4분의 18이라 쓰면 되거든. 따라서 4, 4 같으니까 A보다 B가 6, 28 되니까 몇배더 커? 3배 더 크지. 그래서 A분의 B는 3이다가 맞는 거죠, 뭐. 휴, 이거, b 에서 T가 16일, 2에서 T가 16일 때 A의 진량 해야죠. 쓸게요. 에? A의 진량 밑에가 4죠. 아 진짜 숫자 커죽겠다 A가 4개 있었다 할게요. 그치? 그럼 전체가 18개야. 그러면 합치면 3인데 이거에 6배잖아. 그럼 C는 6개 생겼다 하면 되겠죠. 뭐. 그럼 A4개. A2개가 4.5니까 A4개면 9g이고 C 하나가 2야. 근런데 6g이면 2, 6에 12가 되지. 그럼 3, 4문구 3, 4, 10이니까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네. 3분의 20은 아닌 것 같아요. 답은 네, 예, ㄴ 하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계산 19번은 아 하여튼 요, 요런 식으로 푼다 정도만 반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응 속도 고한도가다 그렇잖아요. 반경기 찍고 달려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나마 다행인 건 1차라고 줬어. 어. 다음 다음갈게 마지막. 어휴, 힘들어. 20번 갑니다. 20번. 20번. 20번은 평형인데요. PV는 NRT 함께 이용해서 써야지. 근데 PV는 NRT를 따로따로 식을 쓰게 되면 좀 불편하니까 평형상수식에 집어넣어서 셈이 몰수로 한번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그 부분 압력으로도 표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몰분율로도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본 거죠. 그렇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 음, 조금만 딱 보면은, 2A가 B 된 거야. 근데 이게 질량 나왔고, 우리한테 실제 중요한 거는 계산하려면 몰수가 중요한 거거든. 따라서 내가 질량을 몰수로 바꿔줘야 돼. 그럼 분자량 알아야 되는데, 나왔잖아. 2A가 B. A 두 개가 B 하나하고 무게가 같다고. 그래서 A의 분자량 1, B의 분자량 2. 까면 되죠, 뭐. 그리고 전체 질량은 W로 같았거든. 그 상태에서 분해되는 거니까 여기 분모 있는 전체 질량은 항상 같은 거야. 따라서 요 수치를 싹 바꿔서 밑에는 3, 밑에요 3하고 5 나왔으니까 전체를 15g으로 맞춰놓자고. 그럼 15로 맞추면 요거 다서 빼니까 B는 얼마? 10g인 거고. 그렇지? 합쳐서 15돼야 되니까 A는 5g 있는 거고 왼쪽은 A 쓴 거고 오른쪽은 B 쓴 거예요. 알겠지? 그럼 밑에도 세배 하면 되니까 b는 6g인 거고. 다음에 합쳐서 15니까 a는 9g인 거고. 그럼 이제 질량에 대한 질량에 대한 값을 내가 쫙 풀어 해쳤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럼 몰수 뽑아내는 거야, 몰수. 요거 이용해서.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b가 같으니까 묶어 버릴게.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a 하나 무게가 1이죠. 따라서 a가 다섯 개. 그다음에 b 하나는 어, 2니까 10. 어, 오 k b 다섯 개 전체 10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비교해야 될 포인트는 수치가 있는 딱요세 개거든. 따라서 요거를 내가 이제 쫙 하고 쓰게 되면 요 값은 A가 9g 있으니까 9개 A. B는 분자량 2라고 썼지? 그래서 3B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세개 포인트에 대해서 A하고 B하고 이들에 대한 게또 우리가 주어졌어. 계산은 했어. 몰 수는 포만했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기억하고 니은에서 부피의 비가 4가 나왔으니까 그냥 값이다. 기억은 4리터라고. 그리고 니은은 1리터라고. 이거 하나 정도 는 까셔도 되죠. 그렇지? 내가 압력을 까든 온도를 까든 부피 하나 정도는 까가지고 하면 좀 수치가 좀 줄어드니까 그값 자체가 V1, V2 버트 쓰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지? 이제 비교해야 되겠네. 아. 아이고 뭐 먼저 해줄까? 뭐 먼저? 어, 그거 한번 해볼까? 우리가 K가 몰수로도 쓰는데 이 P1, P2는 부분 압력이야? 전체 압력이야? 전체 압력이지. 그러면 전체 압력이 들어가 있는 K값이 하나 있었잖아. 그렇지, 몰분율. 공부한 친구들은 기억할 거야. 그래서 몰분율로 식을 쓰게 되면 A의 몰분율의 제곱, 위에는 B의 몰분율의 1승 곱하기 전체 압력분의 RT 그리고 반응물 개수합에서 생성물 개수합 빼니까 그냥 1승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즉, 우리가 이 죽어도 여기 아마 뭐이 수치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부피도 하나 안 나왔거든. 따라서 절대로 K값은 내가 이 문제를 못 구하는 거야. 따라서 이거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K가 같을 때 K가 몇배 됐냐 이런 거 등등으로 푸는 수밖에 없어. 거기에서 파란색 첫 번째 하나만 합니다. 여기 포인트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왜이두 포인트를 잡았냐 하면 이두개 포인트는 첫 번째가 온도가 같아. 그럼 온도가 같으면 K가 일정한 거지. 오, 온도 같, R은 상수고, 온도 같으니까 여기 지워져버리는 거지. 따라서 이들의 몰분율의 B 곱하기 압력의 욕수네요. 그 값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거거든. 따라서 이 네오박스를 내가 1번이라 해가지고 여기 식 하나 써볼까? 1번. 뭐냐? 그럼 전체 압력이라는 것은 비례한다는 거야. A 몰분율에 제곱하고, B 몰분율에 비례한다는 거. 됐어? 그럼 그걸 통해서 뭐할수 있어? 아, t 1분에 T2 구하는 거니까 p 1분에 P2로 한번 달려보자고. p 1분에 P2 구하는 거지. 뭘 구해? 파란색 써줄까, 이것도? 오케이? 따라서 p 1분에 P2는, 야, A는 몇 배지? B는 몇 배지? 뭐가? 몰분율이. A가 몇배 됐지? 그거에 제곱하고, B가의 몰분율이 몇배 됐지? 1승하면 나온다는 거야, 바로. 그럼 이것뿐의 요거죠. 그럼 여기서 A의 몰분율은, 딱 쓰면은, 3대1이니까, 여기는 4분의 1이고, 아, 어, 4분의 3이구나 큰일 날뻔했다. N은 4분의 1이고, 지금 몰분율 쓰는 거야. N은 1대1이니까, 2분의 1이고, 2분의 1이잖아. 따라서 A의 몰분율 몇배 됐어? 요게 요거 되려면, 어, 2 곱하고, 3 곱하면, 3 나누면 되니까, 3분의 2네? 3분의 2배 된 거지 뭐. 요거 보에 요거니까, 그렇지 3분의 2배. 그거에 제곱해라. 그러면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9분의 4 떨어지고. B의 물분율은 4분의 1이 2분의 1 됐으니까 2배. 그거의 1승이잖아. 그치? 그래서 슥슥. 연 곱하는 거가, 아, 곱할 뻔 했다. 아니지, 아니지. 그럼 얼마나 오지? 2분의 9 나오는 거야. 일단 P1과 P2의 비는 바로 뽑았어. 태형상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2분의 9 나왔어. 그럼 내이요두개 포인트 비교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까? 근데 온도가 이렇게가 나은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P1. 이걸못 써먹지. 그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비교. 그럼 요렇게 동그라미 2번 빨간색 비교를 하면, 전체 몰수는 같잖아. OA, OB로 해서. 그지 바로 원도 뽑을 수 있겠네? K는 벌써 써먹었으니까, PV는 NRT. PV는 NRT. 그래서, PV는 NRT에서, 요 점이나 요 점이나, 어, 몰수는 같지 않니? 따라서 t는 뭐가 나와? p 곱하기 v. p 곱하기 v. 끝났네요. 이 빨간색으로 쓸까요? t는 pv의 비례거든. 따라서 바로 봅시다. t1분의 t2. t1분의 t2는 압력은 몇배 됐지? 1보다 2가 압력은 몇 배니? 부피는 몇 배니만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A보다 A가 이게 T1이고 이게 T2니까 A보다 A가 압력이 몇 배지? P1이 P2 됐잖아. P1이 P2 됐으니까 아케이 압력은 2분의 9배. 그럼 부피는 몇배 됐지? 이거 4리터고 이게 1리터라며? 4가 1 됐으니 4분의 1배 다 나왔다. 그래서 8분의 9. 저거는 이렇게 푸시면뭐 되지 않을까 싶어. 아, 딱 복잡다. 그치? 음. 하여튼, 이렇게 풀면 돼요.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20번까지 수능을, 수능 문제 풀이를 다 이제 끝마쳤는데, 어쨌든 이 영상은, 뭐, 수능을 지금 본 친구들이 보지는 않겠죠. 이제 앞으로 수능을 준비할 친구들이 보거나, 또는 뭐, 내신을 좀 빡세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걸 보게 될 텐데, 어찌되었건 간에 만약에 수능을 준비한다고 라 치면 실제 현장 가면 은 이렇게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풀고 쭉 가려면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공부 좀 많이 하기를 제가 좀 바라고, 알겠죠? 그리고 지금 뭐그 외에, 아 여튼간에 으응. 아이씨, 말이 또 잘렸다. 하여튼간에, 이게, 딴말할게 있었는데 까먹었어, 내가 문제 풀이 하다가. 아 되게 빡시다, 이 문제. 그치? 하여튼. 수능봉 친구들은 되게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음. 이로써, 어쨌든 20번까지 화투 문제 풀이를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이 말고 아마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해설지나 딴데 보면, 피부는 n r 따로 해서 푸는 것들도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걸 풀도록 하세요. 그리고 수능으로 화투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생이 이거 킬러 정복 때꼭 이제 올해도 얘기를 했었거든? 한 것처럼 이런 식들 몇 가지 좀 알아놓으면 조금 빨리,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잖아. 특히 투 과목에서 화투는 진짜 절대적으로 모든 과탐 과목 중에서 타임어택이 제일 심한 과목인데. 그래서 조금 수식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놓으면 딱 보는 순간 이 식을 한번 써볼까? 아, 쓰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서 달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식을 좀 변형해서 쓰는 것도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로써 우리 화투 문제풀이 20번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